남편이 출근하면서 저 먹으라고 떡을 꺼내놓고 갔네요.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까 생각하시고요? 128쪽에 있는 대화 단어들을 넣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끼리 아니 한게 없는 데뭘 먹을 어때 이럴 때는 정말 먹어도 돼. 지금은 점심시간이고요. 저는 점심을 요즘에 차에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오늘의 점심은 집에서 싸온 아이스 군고구마 그리고 리코타치즈 치... 리코타 샐러드 그리고 반숙란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다못 먹을 수도 있어요 일단 먹는 데까지 먹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차에서 밥을 먹는 이유는 다음 주 초에 아마 이식을 할 예정이잖아요 근데 요즘에 코로나 가 확진자가 갑자기 막 많이 늘면서 좀 사람들이랑 점심 먹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혹시나 확진이 된다면 이식을 못하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식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최대한 코로나를 피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밥을 혼자 먹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험관 3차 시작했는데 네, 3차 시작한 이래로 지난주 월요일부터 계속 혼자서만 밥을 먹고 있어요 혼자서 외식을 한다그러면 외부 환경이 위험하기 때문에 차에서 혼자 무조건 먹고 있습니다 차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럴 때 보면 샐러드도 먹고 이런 식으로 먹으니 건강식도 먹을 수 있고 나름의 좋은 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7시쯤 됐는데 저녁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청국장 끓일 거예요. 자 마음의 준비가 됐나요 음, 오랜만에 병원을 가는데 인사도 좀 하고 잘 부탁드린다고 뽀찌도 좀 챙겨드리고 <웃음> 뽀찌가 어딨어 <웃음> 좀더잘 봐주겠지 다른 산모들 다른 산모들 아 거기엔 산모 없어 <웃음> 잔뜩 받았어요. 이번에는 원래 주사했던 프로르텍스에서 클록산이 추가됐는데 혈액을 묽게 하는 그런 주사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주사는 오늘부터 시작이 아니라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어가지고 내일 모레부터 배가 나만하지 않겠네요. 진짜 집에서 재료로 먹네 이렇게 사장식으 차를 어떤 건지 맨날 헷갈려 오늘의 고독정식 닭가슴살 샐러드랑 이 아이스 군고구마. 주차장이 깜깜해. 음. 사실이 고독정식을 먹기 너무 잘했어요. 어제 9만, 오늘 확진자 10만 이렇게 됐거든요 지금 어디서 누가 터질지 알 수가 없어요 지뢰밭이에요 완전히 s e y 머리 l s 없는데 아직까지 r 술 h e rebates you on the d 그 y I can't turn. I'm not going to t 오늘은 새로운 주사를 맞는다. 이가 조금 있는데 이거를 굳이 빼고 마실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와왜안어어 맞 같은 주사장이 제일 아프다. 과베란 주사가 1이면, 프로젝텍스는한 4. 이건 10. 겁나 아프네요. 오늘은 이런 초록초록 배경으로 먹습니다 아주 밝아가지고 밥도 잘 보일 것 같아요 오늘은 요 샐러드를 먹을 거예요 2주째 맨날 맨날 샐러드를 먹고 있어요 시험관 할때 지중해식을 많이 먹잖아요 채소랑 과일을 이런 거꼭 먹는 식사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점심에 원래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사람들이랑 먹으면은 밀가루 음식 같은 거 많이 먹고 기름진 거 먹고 탄수화물만 먹거든요. 샐러드를 먹으시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근데 이렇게 혼자 고독정식을 먹으니까 항상 샐러드를 먹어서 건강에는 확실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주사맞는 시간이 돌아왔고요 어저께 큰옥산맞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카페에다가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얼음찜질을 해서 피부를 마비시킨 다음에 맞으면 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식으로 주사를 맞아 보려고 합니다 어제는 프로루텍스부터 맞고 큰옥산을 맞았는데 오늘은 순술를 바꿔서 아픈 거부터 맞아야겠어 요 바을 들어갈 때 전혀 안 아팠고요 지금 맞고 뺄 때는 좀 이게 아, 주사에 들어가서 아프긴 하네요 아.. 이게 쫙 터지는 느낌 아, 그래도 주사에 꽂을 때안 아픈 것만으로도 어디예요? 어제 꽂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안 들어가고 이 정도로도 만족합니다 저는 저는 지금 홍주사 맞으러 가고 있어요 병원에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원할 때 오라고 해가지고 빨리 갑니다.